이게 무슨 소리지, 도대체? 아, 아, 귀 아파. 아, 아, 귀 아파. 아, 이게 무슨 소리냐고. 어, 저, 저, 저, 개불이 왜 여기 있는 거지? 어, 어, 나왔다. 예? 하하하하, 아이고 웃겨라. 저형 요새 완전히 대세야 대세. 커피 한잔 하래요. 커피 한잔 하래요. <웃음> 아 완전 웃겨. 커피 마, 커피 마. 어, 어, 엄마 왜 그러세요? 지금 빨리, 지금 빨리 뉴스 들어봐 뉴스, 뉴스 들어봐 얘. 예. 어, 예 알겠어요 엄마. 아, 저 뉴스 속니다 어, 지금 도시의 괴 저거... 출범했습니다. 아니 저거 뉴스 아저씨, 그 그림 속에 있던 괴물은 똑같이 숨겼는데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생 물체가 출몰을 해서 어! 뭐? 지금 건물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빨리 대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여기 있으면 죽는다고 너도 빨리빨리 다른 나라로 이사하자고 빨리빨리 대피해 아저씨 그림 속에 있던 그괴물있잖아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아니 나잘 모르겠고 쟤는 일명 사이렌 헤드라네 쟤는 특정 소리에 중는다 얘기가 있지 아니 모르겠어 일단 나부터 살자 아, 아. 다음에 보자 거봉아 아? 아. 아니 아저씨 그냥 가면 어떡해 아저씨 아저씨 어... 어떡하지 안되겠어 나라도 이게 무슨 소리지, 도대체? 아, 아, 귀 아파! 아, 아, 귀 아파! 아, 이게 무슨 소리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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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어, 어디 계신데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주세요 아네 어, 알겠습니다 아,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냐고 아 힘들어 진짜 아, 어디 계신데요? 옆에 있잖아요 에? 옆에? 어 이거 시가만거 이거 뭐지? 그게 바로 제다리예요 나는 어! 이렇게도 할수 있지 도망가자! 거기 아! 기다려 아! 아! 아! 죽여줄게 고이 살려! <웃음> 아! 살려주세요! 아! 고벅이 살려! 아우 너무 쫓아 오은거 아니야 진짜 어, 일로 가자 살려주세요! <웃음> 어! 할아버지 목소리인데!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게 따라 쭉 오시면 돼요! 아이 할아버지! 제가 구해드릴게요! 아이고 살려줘라! 더 크게 따라 쭉! 저 개불 보자고! 거북이거 뭐? 와, 와 거북이 살려! 거기서! 어, 어 어떻게? 어, 막 <웃음> 막다른 길이잖아, <웃음> 막다른 길이잖아, 저기 안계세요 마지막 노래가 될수 있겠구나! <웃음> 둘 셋!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꽉 깨물며 용기 낸구가 하지마! 하지마 그 노래 싫어! 아! 귀가 아 하지마! 뭘한 잔에 커피를 노자 처먹어! 아, 하지마! 커피 그거 하지마! 하지 마. 그 뭐야! 아! 귀 아파! 뭐야? 뭐야. 지금 내 노래를 반응하는 거야? 혹시 그 헨더슨 아저씨가 이게 그, 그 소리가 이게? 야 왜? 커피 한잔한 <목소리> 잔요. 아! 아! 아, 아, 아 커피 한잔한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사이렌 헤드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 깨꼬리 같은 노래였어 하면은저 사이렌 헤드의 스피커를 이용해서 다른 케이블들도다 죽여버려야지 야호! 가자! 이야. 좋아! 한번 시작해볼까? 쿵짜 쿵쿵짜 쿵짜 쿵쿵짜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깜깨물며 용기 낸그나 커피 한잔 나오나 아 뭐야 첫 노래야 오 귀가 넘다 못해 없어지겠다 야가 노래 좀아뭐야못해아 진짜 잘하야아거어야 아, 하야명야아 여러분 커벙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 약속